안녕하세요. 이진석 명리학입니다. 12개 대운 중에서 송사 시비가 일어난다. 자, 송사 시비. 두 번째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거. 손재. 재물에 대한 손상, 재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 관계 사람 관계들이 렇게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죠. 이 사람 관계. 대원 중에서 이렇게 총 천연색으로 송사 시비가 일어나고 재물이 없어지고 사람 관계 쪽 나는 거. 그래서 결국 뭐냐? 외롭다 이걸 이야기죠. 외롭다. 홀로 있다 이걸 이야기죠. 홀로. 이제 주변성이 떨어진다. 주변성이 떨어지는 대운이 어떤 대운이냐 여러분들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대운이 자축, 임묘, 십이 인자가 있습니다. 그 열두 개 대운 중에서 이 부분이 한결같이 적용되는 것이 있다. 어떤 대운이냐 신대운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대운 그러면 신대운이, 여러분 중에서는 신대운이 지난 사람들은 검증해 보시면 되고, 현재 신대운에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향후 신대운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 이 대운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어도 혹시 내 식구 중에 내 식구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식구 중에서 신대운에 있다면 <웃음> 이런 부분에서 주의하라.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 자영업 사업하는 사람들만큼은 분명하게 참고해봅시다. 이건 즉방이다. 이 부분을 습니다 신은 프로가 아닙니다. 절대 프로가 아니라 신은 정말 아마추어다. 아마추어. 아마추어다. 아마추어는 고얘덜 성숙됐다. 덜 성숙. 덜 성숙됐으니까 굉장히 고통과 아픔이 크다. 이걸 이야기했죠. 신은 오행상으로 금을 이야기합니다. 금. 오행상으로 금을 이야기해주고 계절로는 입추, 가을의 시작입니다. 양력 8월달입니다. 오행상으로는 금을 이야기해주고 계절로는 입추입니다. 입추. 가을이 시작이 되면 8월달이죠. 초죠. 8월달 가을에 모든 만물들이 이때는 뭐냐? 이제 익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 밤송이도 가보세 밤. 8월달에 가면은 먹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 안에 제대로 연글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까서 오면은 이익이 하나도 없죠. 못 먹죠. 버리게 되죠. 감도 그렇고 모든 과일도 떫고 아직은 익지가 않았기 때문에 못 먹는 풋과일이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걸 연상해 봐라. 그 연상해 봐. 이신 자체는 그래서 아마추고 덜 성숙됐다. 고로 아픔이다 이걸 이야기. 송사시비가 일어난다. 왜 일어납니까? 송사시비가. 왜일어나냐 신은 밭전에서 온 것입니다. 밭전에서. 밭전에서 왔는데 이 밭전을 신은 이렇게 뚫어버린 거죠. 뚫어버렸죠. 칼로 이렇게 딱 했다면 밭은 뭘 이야기하냐면 재물을 상징해 주죠. 재물. 재물을 상징해주는데, 이밭은 재물인데, 재물을, 재물을, 딱, 밭을 잘랐다는 거죠. 이게 뭐냐? 재물 손상이라는 거죠. 손상. 그래서 손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재물 손상이 일어나요. 이때 재물, 진짜 손상이 일어난다. 이 대본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 시기에 재물에 대한 손상이, 재물이 싹싹 좀 빠져나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탁 칼질했죠, 칼질. 칼질이 잘못되면 어떤 부분이냐? 건강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상해 수술을 이야기했죠, 상해 수술. 이 대운이 들어온 과정에 사주 원국이 어떻든 간에 승강이든시작에든 따라서 얘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재 재물의 손상 있고 송사 시비가 당연히 무분 문제로 재물 문제로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 대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마추어기 때문에 직접 겪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앉아서 당합니다. 방어 능력이 없어 방어한다고 해서 이익을 취하지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다 빠져 나간다는 이제 빠져 나게겠죠게이보세 이렇게, 이렇게, 이니다이거게이렇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대운이렇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이렇이게이이이게이게이이이 사주 원곡을 집어넣고 시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진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어느 어느 대이대원에몇살때 이런 부분이 일어나겠구나 할수 있겠죠. 아그 시기를 주의한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빠져난가 뭐냐 그래서 외롭다 이걸 얘기죠. 주변성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자기가 그 잡지를 못해 자기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대원은 프로가 아에라 아마추어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아마추어다 진짜 아마추어다 12개 대원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게 신이다 이걸 이야기주죠 제가 조금 전 서두에서 이야기했으면 신대원 경과한 사람들 만약에 이것이라면 사업자연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10중 8, 9, 9, 9. 8도 아니고 9 10명당 9명 그런데 공무원이다 그대를 받고 있다면 그래도 이훌타리안 했을 때 월급 받는 사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잘했다는 것도 우산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했다 왜? 이 부분에서 크게 아픔을 안 겪으니까 자유업 받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의 10조 9이 고통을 받고 문제를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데 직장인들은 안경는 대신에 그래도 직장인도 이 신대원에서는 아픔이 있다 이걸 얘주단이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상처가 작을 뿐이죠. 그래서 신대원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너는 아직 덜 익었으니까 네가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라 이걸 얘기죠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고 소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얘기죠 그런데 왜자 영업해서 그러냐? 그전에 쭉 해왔는데요 그러면 이 신대원들은 멈춰라 이걸 이야기죠 투기투자하지 말아라 이때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망한다 이걸 이야기죠 당신은 망한다 이때는 그대로 멈춰라 이걸 이야기 중인데. 그래서 직장은 뭐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거 그런데 직장생활에도 뭐냐 신대원들으면 이것이래요 이거 외롭다를 다시 피하기 하면 자기가 외톨이다는거지 그러니까 관두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직장 다녀도 그런 상황인데 관둘까 말까 이놈의 직장 진짜 때려치울까 말까 치울까 말까 치워라 결국은 치우겠죠 그래 놓고 뭐냐 결국은 손재주 치우니까 내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아픔이있다 그런데 겪는 사람이 견뎌내는 사람이 있겠죠 견뎌내는 사람은 잘하신 겁니다 그럴 때 사주 원곡이 중요한 거예요. 사주 원곡에서 이 사람이 그 끝까지 버틸 사람이냐, 아니면 관둘 사람인가 거기서 나온다는 걸 이야기 중이죠. 지금 진행 중인 사람들, 신대운 중 진행 중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하다.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건 제가. 검증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아픔 만 겪습니다. 사주 원곡이 진짜 중요하죠. 그러나 원곡도 제가 무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제가 30년 검증해 오니까 해 보니까 여기서 에 얘네들만 들어와도 벌써 아작 아작 아작 소리가 나다른 거죠. 몸에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몸에 상해 수어 사람들. 떨어져 나가니 외롭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여기서 더 설명을 제가 부연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부연 설명은 대중에는 또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것만큼은 맞다 하기 때문에 거의 확률적으로 맞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함부로 확장 확장하는 것은 금기하라. 금기하라면. 총알 맞는다 이걸 얘기했죠. 뒤통수 까진다 이걸 했죠. 누구한테 뒤통수 까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믿는 토끼에게 발등을 찍힌다. 아니면 본인 주변을 발등을 찍을 것이다. 어쨌든 이 신대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여 곡절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나 틀리나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